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루토 1055회 복귀 방송입니다 1055회 당첨번호는요 아, 이렇게 나왔죠 4,7,12,14,22,33 보너스볼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복귀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월요일날 방송한 겁니다. 어, 실시간 방송을 원래는 지난 2차부터 하려고 했어 이게 요일이 바뀌었죠. 그랬다가 어, 저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건의사항 아쉽다라는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그래서 한주 연기했죠. 이제 다음 2차부터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반 방송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 다음에 멤버십방은 수시로 수시로 어, 이제 필출그룹이 잡히는 대로 바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수 찾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에서는. 일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고정수 내지는 고정그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리 추구 위주로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실시간 방송은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겁니다. 멤버십방에서는 공동구매에 사용할 그룹을 찾는 거고, 일반 영상에서는 어 고정수 찾기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각자 사료 가지고 그래서 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 실시간 방송에서는 어, 그 본인의 의견과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감정적인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은 아예 차별을 못하도록 막아놓겠어요 그래서 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토론 해서 어,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어, 회 니, 기분석 자료였죠? 밑중한 수였는데요. 어, 아, 이게 아주, 이 자료가 지금 또안 나왔죠? 이게, 어, 아, 10연멸인데도 안 나왔습니다. 이 주기분석. 지금 10연멸째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11연멸로 넘어갔습니다. 어 이런 경우 어, 헌터가 어,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장기 연속 안 나오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7연속이면 6연속, 7연속이면 장기 연멸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11연멸째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 어, 어쩔 수 없어요 헌터, 헌터가 헌터볼 때에는 지금까지 통계를 볼때는이 정도면 출하는 거것 때문에 어, 계속 나올 때까지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회 차에도 또 보여드릴 거예요. 11연, 11연 중인데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100% 적중이 안 되고 있죠? 어, 이번 2차에도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가, 어, 리류가 났어요. 어, 여기는 이제 불주변수인데요. 불주변수에서는, 어, 4, 1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2개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이 불주변수에서 연속해서 1개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차에도 1개만 나왔죠. 다음은 어, 밑중 하나 회귀분석입니다 음, 헌터가 여기 원본에서 36, 31, 43을 뽑았는데 어, 31 보너스 볼 하나만 나왔습니다. 어, 원본에서도 어, 12 실당권 12하고 보너스 볼 30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 어, 그, 회귀분석 원본은 대개 2 개에서 5개 정도 출하고 있죠? 어, 이건 보너스 블루에서 두 개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화요일 방송입니다.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음, 이게 원래는 월요일 날 했던 거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어, 우연속 자료, 이거 2가 좌측으로 계단탁이라면 이렇게 우연속 올라갔죠? 오연속 어, 자료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는 2가 어, 전열했습니다. 을 여기는 제외됐어요. 2가 제외됐죠. 2가 이렇게 자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어, 13인데요. 어, 13도 퐁당퐁당 퐁퐁 퐁퐁당 퐁퐁당 이렇게 3연, 아, 5연속 올라간 거죠. 어, 이거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22인데요. 이건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죠? 어, 이게 출했습니다. 어, 5연속이 연속해서 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복귀 자료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 실제로 출했네요. 아, 이거 그랬어요. 어, 헌터는 어, 그 13을 의심을 했는데 그게 보너스 볼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13이 아니고 22가 나왔네요. 어, 23도 어, 5연속이었죠. 아 이것도 5연속인데, 이건 제외됐습니다. 어, 5연속 자료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어서 주의하시라고 버려도 아, 꼼꼼히 살펴보시고 버리라고 이렇게 복귀자료 보여드렸죠. 헌터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기를 5연속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두 번, 두번 내지 세 번, 여기는 네번 연속, 사 연속 나온 적도 있죠.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어, 맨 위에 줄에서는 아직까지 붙어 나온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각 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붙어 나왔는데, 어, 맨윗 줄은 아직까지 어, 붙어 나온 게 없어서, 어, 이번 이차에 붙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어, 22가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2연속 출이 됐네요. 그렇죠? 어, 2연속, 이렇게 3연속인 경우도 이렇게 있고, 4연속인 경우도 딱한번 있습니다. 여기 3연속 경우가 3번 있고, 4연속인 어, 경우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다음 1차에도 5연속수는 어, 주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안 나올 때까지 한번안 나오면 이제 쭉몇번안 이제 나오죠. 그가 이렇게 요, 요 근래에는 5연속수가 이렇게 3번 어, 죽고 그냥 바로 튀어나온 경우도 이렇게 몇번 있었습니다. 주인을 하셔야 돼요. 5연속이라 그래서 무조건 버릴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다음은 우연속수에서 어, 22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 4연속수들인데요. 어, 4연속수에서도 풍당풍당풍당 어, 퐁당, 자리에서 1 2가또 나왔어요. 풍당풍당 어, 자리가 최근에 불 붙었죠. 불 붙었어요. 이게 어, 평상시 흐름하고 일반적인 흐름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요동치다가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퐁당퐁당 자리를 막 툭툭 쳐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다음은, 2일 제외됐습니다. 또, 어, 29도 제외됐고요 39도 제외됐습니다. 어, 43도 제외됐죠 헌터는 이 43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수라서 어, 이 규칙수에서 어, 출한다면 43이 출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43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음, 8도 제외됐죠 18도 제외됐습니다. 28도 제외됐죠? 24도 제외됐습니다. 15도 제외됐죠? 36도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칙수를 총 15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규칙수가 지금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제 약해져서 이제 전멸로 전멸로 이제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차이는 0에서 2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랬는데 2 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차에도 두개 나왔죠? 어, 지난해 차에는 스물, 몇 개였는데, 거기서 두개 나왔죠? 2 1 개였던가요? 거기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1 5 개에서 두개 나왔어요. 5연속수에서 하나 나왔고, 4연속수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 이게 약해져가지고, 이제, 전멸했다가, 또 이제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이럽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날 올려드린, 용지 분석 자료였죠?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건데, 일곱수 필터기가 보여드리는, 알려주는 필출 그룹입니다. 둘, 넷, 여섯수로 이루어지는 거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33이 나왔습니다. 헌터, 어, 일곱수 필터기가 필출 그룹을 아주 잘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겠 쓰는데, 이게 가끔 전멸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근데 그거 전멸하는 거, 그거 두려워가지고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필터기, 필터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고정수 부분에 있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 용지 분석이었죠? 어, 여기 4세로와 8의 배수인데요. 어, 이게 지금 4면멸 중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거에서는 4달랑한 개만 나왔어요. 8위 어, 배수는 이제 4연별로 넘어갔네요 자 여기는 다음의 차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아직도 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우와, 두 번째 거는 4하고 어, 7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아웃칸 분석이었죠 이번에는 2개의 그룹만 가져 나왔는데요 아웃칸 분석에서 최근 쏟아져 나오더니 이번 이차에는 썰렁하게 한 개씩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3이 나왔고요. 이쪽에서는 33이 나왔어요. 어, 헌터가 이거 올려드리면서 여기는 어, 나올 수가 대략 보이는데 여기가 안 보입니다. 여기는 자료상으로는 필출이라고 해서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어, 헌터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헌터는 자료상으로 필출이라고 보여지는 포필출이라고 나오는 거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지 헌터 사견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헌터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올 수가 안 보였거든요. 어, 그래서, 헌터는 그, 공동구매에서도 이 33과 27 주변수, 어, 주변수를 찾아갔어요. 어, 그런데 어, 33이었네요. 이게, 나오는 수가요. 여하튼 여기가 자료상으로는 필출이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어, 알려줬기 때문에, 나올 거라는 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 좋은 수가 안 보였어요. 헌터 개인적으로는요. 자, 다음은, 어, 넷중 하나였죠. 어, 여기가 매주 잘 나오다가 이번 이차에는 아주 썰렁합니다 여기도 어, 30일 보너스볼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3개는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 이차에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이제 사연별로 넘어갔고요 이거는 지금 6연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맨 어, 이 밑에 거는 어, 다음 이차에는 여기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다, 이제 다음 이차 이제 자료 이제 분석해보면 알겠죠? 자, 지난해 차에는, 어, 헌터가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어, 일반 영상으로는, 어, 목요일날 자료를 못 올려드렸죠? 어, 목요일날, 어, 멤버십 전용방에만 올렸습니다. 어, 이제 다음, 다음 해차서부터는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목요일날 할 거니까요. 일반 영상이에요. 어, 여기는 멤버십 전용방에는 고정수 찾기를, 어, 이렇게, 두 그룹을 가지고 어, 찾아봤어요 어, 사락의 8연멸 사락이 8연멸 중이라서 62, 31, 43 중에 출할 거다라고 봤고요 어, 회계 분석 자료에서 이거는 1연멸이라서 무조건 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연멸은한 아, 번도 없어요 이건 헌터가 한 5, 6년 동안 아, 이거 계속 복귀를 해나가는데 이연멸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한수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너스 볼이었어요 아, 이거와 이거 중복수를 찾았는데 아, 여긴 31이었습니다 우에거에서는 아, 12하고 어, 31이 나왔는데 회계분석자리는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헌터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너무 큰 소리를 쳐서 그랬는지 아, 이렇게 괘심죄로 걸렸는지 보너스 볼 하나만 떨렁 내놨습니다 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헌터가 이 31은 약수로 봤죠 왜 그러냐면 어, 평일 중에 찾아지는 어, 그 규칙수에서 어, 이러한 자료가 있었죠 여기 해당수는 어,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가는데 해당수가 어, 31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어, 또 자료가 있었죠 여기에도 규칙수에서 어, 이것도 역시 5연속이었는데요 어, 이것도 해당수가 아, 여기도 31이었습니다 또또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어, 31에 대한 자료가요 여기도 어, 역시 5연속 올라갔는데 해당수가 여기도 31이었습니다 31이 이렇게 어, 이런 5연속으로 올라간 자료가 3개씩이나 있는데도 이게 툭 나왔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어, 아무리겹쳐도 어, 이건 그래서 이 규칙수는 늘 어, 조심조심 가야 되죠. 이렇게 세 개가 겹쳤는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1이 어, 보너스 볼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3폭도 이제 어, 방금 그그 그 자료하고 38구수를 비교를 했죠. 어, 38 끝수를 헌터가 압축을 했으니까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출이다라고 봤어요, 헌터는요. 왜냐하면 38 끝수가 정렬을 하고 나서 한번 출했는데, 한번 출하고 물론 정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번 2차에 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랬는데 여기서 헌터는 43을 아, 이걸 유력하게 보고 있었는데, 33이 나왔습니다 33은 그 멤버십방에서 커뮤니티방에서도 토론도 했던거죠 아, 33때문에 자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거 중복수를 43을 아, 38거수하고 여기 중복사하에 해서 43이 고정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43은 멸을 했고요추락기는 아, 아, 이렇게 추려졌습니다 보너스 볼 출해졌고 아래 꺼에서는 33이 나왔습니다. 중복수 이렇게 중복수가 안나오고 나왔죠. 어, 원본에서는 12하고 보너스고 31 아래 꺼에서는3 1 이렇게 어, 멤버십 방에서 고정수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뭐 이건 헌터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속인 자료가 3개씩이나 있는데도 튀어나오는 데는 어, 이건 뭐 어, 헌터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료가, 헌터는 자료 그대로 있는 자료를, 조사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라, 헌터도 꼼,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렇게 당하때 있어요. 어, 그나이 통계로 나오는 이 자료들은 이렇게, 자, 거의 완벽하죠? 헌터 가주는게 거의 완벽합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1구 찾기였는데, 1구 찾기에서는 이 7이 나왔죠? 어우, 어갑습니다 어, 일구찾기에서는, 어, 이렇게 찾아갔어요. 이7 나왔는데, 어, 헌터는 이제 일구 대상수가 1, 5, 6, 7, 30이었는데요. 아, 1, 1 5, 6, 7, 이거를1구 대상으로 봤는데요. 어, 일구가 아니고 7이 2구로 나왔죠. 그런데 어, 여하튼 1구찾기 자료로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가져 나와서 이두 그룹이 중복되는 것을 수, 1을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1에서 안 보이시면, 아, 5, 6, 7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중국수 1이 안 나오고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헌터는 중국수 1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멤버십 시작하자마자 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어, 4주 연속 계속 어, 헌터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아래거가요 다음 회차에도 이거는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한 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가 뽑히는데 어, 또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아래거가 이번 회차에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아래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죠 어, 아래거에 대해서 1 3이 어, 이러한 자료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어, 약수 자리로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 27은 또 이러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27도 제외됐고 어, 또 어, 36, 36도 어, 제외가 됐죠. 어, 이렇게 해서 어, 그 아래 그룹 내수 중에서 어, 요 1, 요세 개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약수 그룹에 잡혀 있어서 요 1이 출하까 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중복수 1을 찾아보시고 안 보이시면 5, 6, 7에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결국은 7이 나왔습니다. 7이 나왔죠? 2구로 나왔습니다. 1구가 아니고요 여하튼 멤버십방에서는 고정수 찾는, 고정수를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구가 아니고 2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2차 복귀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어, 우리 유튜브를, 유튜브, 우리, 어, 저, 시청자분들께 더 활기 넘치도록, 활기 있는 어, 시간이 되도록, 어, 이렇게 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첫 회차라서, 어, 헌터가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 그것도 헌터가 바로 이제, 어, 최적화 시켜나갈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바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끄러워질 거니까, 어, 첫 주에는 지금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멤버십의 그 공동 구매 헌터가, 어, 다음 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 번을 해봤죠. 이제 이러, 이렇게 실수, 저렇게 실수,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래서, 어,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함께 찾아보려고까지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커뮤니티 방에서, 어, 대화라서, 어, 이렇게, 어, 그 끝장 토론이 되지를 못했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활기차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등 만들어 보자고요. 어, 여섯 수 찾는 게 아니고 여섯 그룹만 찾아내면 되는 거라, 어,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면 가능성은 보였잖아요. 이제 어, 네숫자리필출 그룹을 헌터가 찾아내는 데는 성공을 해놓고 거기서 어, 그 인원수에 맞춰가느라고 적은 인원으로 사느라고 세수로 압축하다가 지금 연속해서 세 번을 시, 어,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회 차에는 실시간 방송에서 압축을 더 활기차게 열띤 토론을 해서. 어,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